이번 업데이트는 오전 6시부터 11시까지 총 5시간 진행합니다. 이번 주는 차원 난투전과 월드버스 보상을 2배를 지급되게 되고요. 클래스 리터치는 블레이더와 아처, 연계 스킬들을 보다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소모량이 조절된다고 합니다. 아처의 스킬에서는 삼님의 교율, 노목의 고견, 이두 개의 스킬의 기력 소모량이 250에서 200으로 감소하게 되고요. 블레이더에선 맹수, 폭풍, 협곡, 태산, 섬광, 광풍 이렇게 6개의 스킬이 기력이 200에서 130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내려배기의 기본 효과가 대상의 이속 감소에서 출혈 효과로 변경되며 이 출혈 효과가 5초간 지속 1 0 0 0 피해와 물량 효과 25%를 감소하도록 변경됩니다 패시브 스킬 필멸의 담안을 출혈 확률이 올랐으며 클래스 스킬 중에 검의 독조의 효과가 상향되고 쿨타임이 감소되게 됩니다 다음은 펭귄트 교환소의 노랑고래 상단과 검문 문어 상단의 물품이 개선됩니다 사진은 주요 아이템들의 표시입니다 검은 문어를 통해 실루나스 자사 유저들의 새로운 아이템 수급처가 생겨서 늦게 시작하시는 분들에겐 희소식이 되겠네요 이제 길드 퀘스트를 통해서 파란 새우 주화 획득이 가능해집니다 이 공원도에 따른 주화 획득량이 달라지게 되고요 다음은 몽틈 상인의 야심 1과 2에서 몬스터의 밀도가 증가되고 새로운 초월이 가능한 영원석, 경계, 철벽, 집중이 추가됩니다 방법은 똑같이 초월하면 되고요자 이제 아이템 수집에서는 모멸 크라투스 마석이 추가되고 1번부터 영웅까지 한 번에 등장하게 됩니다 다음은 반지 관련인데요 어, 12강 영웅 반지로 제작 가능한 신성한 엘튼 반지가 개선된다고 합니다 기존에 반지만 줬던 방식에서 5강 신성한 엘튼 반지와 광화석1 0 0 0개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12강 영웅 반지를 분해할 때 획득 가능했던 이광화석의 개수가 상향됐고요 점검 전에 분해했던 유저들에 한해서 강화석은 추가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게 시행 횟수별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며 대상은 25일 점검 전까지 분해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가 지급 예정은 26일 수요일부터 시작한다고 하네요. 다음은 신규 탈것 9종이 추가됩니다. 전설 등급에선 2개, 영웅 등급에선 4개, 희귀 등급에선 2개가 추가되네요. 마지막으로 이벤트에서는 최초의 신화 무기를 획득한 유저인 이트형님의 이름을 딴 이벤트로 이트형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루나트라 입구에 이트형 NPC가 생기며 NPC를 통해 이트형의 축복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어, 명중도 올라가니까 내일 업데이트 후에 이 아이템을 사용하고 한번 전지 퀘스트 도전해봐야겠네요. 두 번째로는 6월 8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이트형의 특별한 쿠폰이 발급됩니다. 폭죽 아이콘 클릭 후 최초 신화무기 등장 탭에서 세종의 쿠폰이 확인 가능하구고요 같이 나오게 되는 이 선물 상점에서는 골드로 계정당 1회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이 있다고 합니다. 계정당 1회이기 때문에 꼭 확인해 주시고요. 6월 9일까지는 발리언 1섭 한정에서 접속 선물이 주어집니다. 이 접속 선물은 우편으로 받게 되고요. 그 외에도 장신구 복구권 선택상자 쿠폰 이벤트와 신규 탈것 기념 소환 페스티벌 출석 그 다음에 탈컷 소환수 동료의 다시 뽑기 비용이 할인되는 이벤트 황운의 땅에서 별조각과 탄미의 강의석을 만들 수 있는 별조각 파편 이벤트 이렇게 진행되게 됩니다. 오늘 업데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시간을 좀 줄여보자 진짜 간략하게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어, 확실히 요즘 업데이트되는 방향이 저와는 전혀 무관해서 어, 게임의 흥미가 점점 잃어가긴 합니다. 아무래도 다음 영상 시리즈가 이 V4 영상의 마지막이 될것 같네요. 이때까지 쭉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